여기야 여기 여기. 사우야 작자. 자, 안 돼, 주무세요. 응. 음.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어 어, 어, 아침이다 어 새들은 노래하고 어머니 안열 주무셨어요 아 그래 빨리 아침밥 먹자 일상을 지내는데 빨리 아침 먹자. 안침밥이야, 아침밥 먹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예 아침밥이야 아침밥 아침아침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 잘 먹겠습니다. 어우야. 짜, 짜, 이거, 이거. 어, 어우, 어우 배불러다.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 어, 배불러. 어우야 아, 코딱질 파야겠다 아! 더워. 야, 더워 빨리 더워 하하하 <웃음> 어! 찬호야! 어, 우리 빨리 우리 아, 어? 아침밥 먹었으니까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아, 야 지금 몇 시냐? 아침밥 먹었다고 학교 가야 되는데 몇시야 몇시? 야 차들 우리 아홉시야 빨리 우리 지각이야! 빨리가 야 빨리가 야 빨리, 빨리, 빨리 학교가! 야, 야, 학교 야 자동.. 야야 야, 자동차. 야, 자동차. 야, 자동차. 야, 자동차. 야, 자동차 야 자동차 탈 시간 없어 걸어서 그냥 뛰어가 니이교 네. 네. 학교! 배워. 학교 시간이야. 이거 학교 지간이야 시간. 어 찬디아. 아.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유리와 찬우는 학교를 열심히 갔다고 한다. 뚜. <웃음> <웃음> 뚜뚜두두 a 뚜뚜뚜뚜뚜뚜 나도. 저는, 아, 나,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천야 빨리 우리 학교가자 꼬기 고기, 꼬기꼬기 고기, 고기 학교로 빨리 가자 야 우리 엘리베이터 타야돼 야 우리 엘리베이터 타 엘리베이터 우리 3학년이야 엘리베이터 빨리 엘리베이터 버튼 야 비켜봐 내가 눌러. 볼 너가 눌러. 야 비켜. 비켜. 아, 도야 비켜봐. 비켜봐. 어, 올라간다. 올라. 아! 줘야날 구해줘. 찬우야 나는 그냥, 찬우야 나는 그냥, 계단으로 갈게 찬우야 는 그냥,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나어 나는 그냥, 나나 야, 3학년 3반으로 와. 나는 이미 가있을게. 3학년 3반으로 와. 나는 이미 가있을게. 아, 여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대요미 크로스 네, 커서... 저 오늘은 찬우 뺄고, 어? 뺄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 뺄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아니, 어차 나왔다 야 이놈 자식아 <목소리>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웃음> 찬우야, 어디 있어? 그랬더나 갈래. 찬우야! 찬우야! 이아 그렇게 찬우는 학교를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찬우는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아얘기가없었다 우리 는 그렇게 끝까지 수업을 듣고 갔다 찬우는 집으로 돌아가서 찬우는 집으로 돌아가서 벽에 서막을 했었다 그리고 오. 저녁이 되자 아! 엄마 저녁밥 먹을게요 그리고 유리는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침실로 갔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마쳐졌다 그리고 또 찬우는 찬우는 희망이 없어졌다 에 u l 로 돼가고 있어.